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유튜브 제목 뭘로 하지? 유튜브 이름 뭘로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튜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경우와 그리고 자신의 별명 또는 회사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둘다 함께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유튜브 제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딱 그것만 검색되는 고유명사이면 명사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고유명사를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고유명사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지쌤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지쌤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지쌤이라고 검색하면요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이지쌤이 정말 많이 나와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그 분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지쌤이라고 검색하면 오히려 제게 더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쁘죠 그만큼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정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어렸을 때 별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불러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면 유튜브 제목 후보로서 아주 적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브랜드 네임도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고유명사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느낌이 아닌 조금 다른 느낌일수록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지세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8년 전부터 블로그 할때 써왔던 건데 그 이름을 아직까지는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지세상 이지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처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는 이지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지세상 운영자라고 밖에 어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있었던 거는 차라리 나라는 사람을 캐릭터로 만들자. 나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알수 알 있게끔, 사람들이 좀더 기억하기 쉽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사람,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 라고 하는 뜻에서 이지쌤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지세상이었다가 이지세상, 이지쌤이라고 하는 이름을 현재까지 갖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한 1-2년 뒤에는 그냥 아예 이지쌤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갖고자 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브랜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어 만약에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계시다면 브랜드 네임으로 쭉 가되 그 안에서 나 스스로가 주가 되어서 한다고 라 하면 나 스스로의 캐릭터 이름을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사람들이 부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입에 많이 안 붙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꾸준히 약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만의 별명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네임을 해주시되 고유명사 위주로 찾아달라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의 캐릭터 네임도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것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별명도 괜찮지만 아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주제 플러스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매주와 고양이들이라고 되어있는데 김매주라고 하는 이름도 캐릭터 이름이고 고양이들은 딱이 채널은 고양이에 관련된 채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이름과 그 주제가 합쳐진 그런 채널 이름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름 정하시는데 조금이라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다 하셔도 좋아요 유튜브는 열린 공간이니까요 아무튼 이지쌤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계속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이지쌤 꼭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